안녕하세요. 진아의 취향, 진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블랙스완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기습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블랙스완은 같은 제목의 영화도 있고 작년 연말에 나온 레드벨벳의 사이코도 블랙스완이 컨셉이었을 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주 활용되는 소재입니다. 뮤직비디오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배경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의 블랙스완은 발레 백조의 호수에 기반해 컨셉을 구성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엠버를 댄스와 멤버 지민이 보여주는 솔로 테크닉을 통해 남자판 백조의 호수이자 현대판 백조의 호수로 불리는 에튜본부전의 백조의 호수를 참고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스완과 발레 백조의 호수와의 연관성이나 블랙스완 안무에 대한 리뷰는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뮤직비디오를 감상해 보았는데요. 사전에 공개된 아트필름이나 최초 공개 무대와는 달리 뮤직비디오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알아차리셨을 것으로 예상되는 멤버들의 의상 색깔 대비입니다 화이트 색상 옷을 입고 있을 때의 멤버들은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보여지는 스타로서의 모습을 뜻합니다. 문이 닫힌 텅빈 오페라하우스, 막이 내린 무대, 텅빈 객석, 공연이 끝난 후 횡안이 비어있는 공연장에 남은 것은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한 줄기 조명과 왠지 작아진 것 같은 멤버들이 비춰집니다. 무대 위와 아래의 괴리감 속에서 검정 옷, 검정 날개의 블랙스완이 탄생합니다. 블랙스완으로 다시 태어난 멤버들은 더 이상 마냥 밝은 존재가 아니라 어둠을 간직한 존재가 됩니다. 무대 위에서 느꼈던 타오르는 함성 소리에서 오는 행복의 크기만큼 막이 내린 후의 공허함과 허탈감, 상실감도 불어납니다. 비어버린 마음을 채우기 위해 더 빈틈없고 더 완벽해지기 위한 연습을 이어갑니다 열심히 한다 보다는 처절할 정도로 치열하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화이트는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블랙은 보여주고 싶은 모습에 이르기까지 감소해야 하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처음 멤버들이 하얀 옷을 입고 등장할 때 조명은 정확하게 멤버들을 비춥니다. 하지만 블랙스완이 된 이후에는 조명 사용이 달라집니다. 멤버들을 향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카메라가 조명 방향이 아닌 조명의 맞은편, 즉 역광으로 멤버들을 찍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멤버들의 진짜 모습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림자가 선명해지게 되죠 무대 위에 있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빛과 그림자의 담긴 의도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하얀 옷을 입고 멤버들이 춤을 출때 빛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하지만 검은 옷을 입은 멤버들은 빛을 등지고 있죠. 카메라 역시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백조 멤버들을 비추는 카메라는 멤버들의 상반신 위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반대로 흑조 멤버들을 비출 때는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아래쪽으로 잡아 멤버들보다 그림자가 강조되게끔 연출했습니다. 엔딩 요정, 엔딩 맛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장 큰 임팩트를 남겨야 할 마지막 장면에서도 멤버들이 아닌 멤버들의 그림자에 초점을 둡니다. 블랙 앤 화이트라는 데뷔가 이미 나왔는데도 빛과 그림자라는 데뷔까지 활용한 것은 멤버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고뇌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추측됩니다. 블랙은 아티스트로서의 고충을 의미하기에 팬이라면 알수 있는 내용 혹은 일반적으로 인기 스타이기에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 가능한 고충들입니다. 쉽게 구분해낼 수 있는 색상처럼 알려고 하면 충분히 알 수도 있는 비교적 실체가 있는 고충입니다. 반면에 빛과 그림자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고 보이지만 정체를 알수 없는 것들입니다.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V, 정국이 아닌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영, 전정국이라는 존재를 의미하는 게 빛과 그림자입니다. 예능이나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우리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인간 그 자체의 모습, 즉, 빛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도 알아내기 힘든 게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입니다. 카메라가 비춰주는 대로만 방탄소년단을 볼 수밖에 없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멤버들의 인간적인 고뇌가 무엇인지 알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마 그런 고뇌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꺼려질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타들에게 스타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드러내보기로 도전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Love Myself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온 메신저답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누구나 그렇듯 멤버들도 그림자를 가진 사람이며 받는 상처와 고통의 크기만큼 그림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자면 미학 전공자인 방시혁 대표가 빛과 그림자를 통해 미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원본과 모방에 대한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다루게 되면 리뷰 영상이 아니라 강의 영상이 되어버릴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쭉 취향을 함께 즐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의 취향이었습니다.